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손목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근관 또는 손목터널 또는 팔목터널 이라는 것은 이 손목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말하는데요 이 통로를 지나가는 것은 정중신경 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개의 손가락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해당 부위가 저리거나 무디거나 아주 통증이 심하게 오거나 아니면 힘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평생 약 50%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죠. 손목터널 증후군은 팔에서 발생하는 신경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의 MRI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손목 부위를 이렇게 단면을 본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에서 신경의 모양입니다 이 신경이 원래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인데 이 환자에서는 이게 납작하게 된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 사진을 보시면 여기선 제가 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신경의 모양이 정상적인 걸 표시해 놨고 그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의 원인은 잘 모릅니다. 즉 손목터널 증후군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 원인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일부의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원인들이죠. 익숙한 내용들이죠 반복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게 되면 잘생긴다 그리고 뭐 관절 주위에 뭐 다치거나 아니면 골절이 되거나 탈구가 되거나 종양이 있거나 감염이 되거나 류마티스 나 관절염 같은 것이 있거나 통풍 당뇨 같은 것이 있으면 잘 생긴다는 것이죠 임신 중에도 약간 더 발생하고요 비만인 환자 그리고 노인에서도 발생을 더잘 한다고 합니다 만성심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더잘 생깁니다 남녀 모두에게 잘 발생하는데요 40세에서 60세까지가 잘 발생하고 특히 중년 이후에 여성에서 많습니다 손목널 증후군의 증상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특징적인 증상이 이 검지와 중지 및 손바닥 부위, 요 부위. 네 손가락하고 손바닥 부위. 정확히 네 번째 손가락은 이 안쪽 부위만. 이렇게 절이고, 어떨 때는 타는 것 같고, 통증이 심하고, 무디고.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새벽에 심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너무 절여서 깨고, 손을 막 이렇게 털면 좀 낫고. 요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 손을 이렇게 사용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위약해서 환자가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평상시에 물건을 집을 때 물건을 떨어뜨리는지 나도 모르게 떨어뜨리는지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해 보시려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맞대서 힘을 이렇게 줘보았을 때 힘이 잘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심한 손목터널 증후군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으면 날씨가 추울 때 손끝이 유난히 시리고 저리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경타진검사, 수근글곡검사, 전기검사, 어, 초음파 MRI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경타진검사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을 탁탁탁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이 민감해져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부위가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죠. 유발하는 검사고요. 그 다음에 수근글곡검사는 이렇게 손바닥 안쪽으로 해서 손목을 심하게 꺾은 상태에서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신경이 눌려서 이 해당하는 부위에 어, 통증과 이상감각무딘 증상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걸 보고 아, 어,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는 엑스레이도 찍습니다 왜냐하면 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요 전기 검사 즉 신경 근전도 검사를 해보는데요 환자가 심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근전도 검사를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 잘 나오게 되고요 어, 환자가 어떨 때는 증상이 좀 심한데도 좀 정상적인 근전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신경은 많이 손상된 것이 아니고 증상만 심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손목토널 증후군은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MRI가 제일 민감합니다 신경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이죠 MRI는 손목토널 증후군은 수술이 완측입니다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치료들은 한계가 많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에서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만 환자가 도저히 수술 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근육의 위축도 없으면서 기타 증세가 이렇게 가벼운 경우 이럴 때는 비수술적 치료를 좀해볼수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손목에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해서 이렇게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염제 같은 걸 복용하기도 하고요 주사도 맞죠 근데 이 주사는 일시적으로 증세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기대해 볼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일시적일 수 있고요 재발되는 비율이 당연히 높죠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주사 치료를 놓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효과가 좋은 것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요. 주사는 신경과 힘줄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서 사실은 수술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의 수술은 신경을 감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중신경감압술 또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수근관유리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적 치료의 대상은 확실히 신경이 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근육의 위축이 분명한 경우 근전도에서 신경 손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나온 경우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어, 꾸준히 계속 아픈데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거나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는 과거에는 약 3에서 5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는 수술 방법을 썼었는데요 이 방법은 수술이 쉬운 방면에 상처의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심한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려면 신경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눌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쭉 절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요새는 최소 상처를 수수, 수술한다고 해서 손바닥을 수술하는데 조금 절개한다고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죠 이렇게 조금 짜는 경우죠 근데 이런 방법은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절개하고 보면 이 안쪽 손바닥은 어떻게 들어서 할수 있다고 쳐도 손목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발을 잘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손바닥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손목을 절개해서 이 안쪽으로 해서 손목터널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수술하는 겁니다 피부의 절개가 작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적고 감압이 확실해서 재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게 절개하지만 수술은 안쪽으로 시행을 하고 충분히 넓은 범위를 이렇게 수술하기 때문에 신경이 확실히 풀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손바닥을 넓게 절개하고 그 환자가 더디게 회복되고 감압이 불충분해서 재발되는 그런 수술법을 또 해보다가 10년 전부터 지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수술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수술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이 수술의 장점은 손의 구조물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입원 없이도 부분마취로 수술이 가능해서 당뇨나 심부전 등의 이런 심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어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고통 없이 편하게 수술하는 수면마취나 전신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입원하더라도 1박 2일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환자가 더 쉬고 싶다고 하면 쉴 수는 있겠지만 1박 2일이면 퇴원이 가능해서 그 이후에 약간은 불편해도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법은 수술 직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빠른 회복과 손의 조기 사용 그리고 상처 관리가 또 편한데요. 상처가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술 의 통증이 기존 수술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죠 재발도 없고 기존의 수술은 재발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수술법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존 수술의 장점은 수술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길게 짜내본거 경과를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방법은 기준의 수술의 방법에 위해서 월등히 회복기간이 빠릅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고통이 없고 그냥 증상이 수술 받은 날부터 쭉쭉 좋아집니다 손은 한 2-3일 후부터 최소한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상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실밥을 뽑는 한 2주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거의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샤워도 할수 있고 음, 설거지도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수술 후에 보조기도 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아예 없었던 분들은 감각이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이 빠졌던 분들도 힘이 돌아오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는 수도 많습니다 너무 심했던 분들은 1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수술 전에 신경이 아예 그냥 손상돼서 다 죽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죠 특히 엄지 근육이 완전히 빠진 경우 이게 푹 들어간 분이 있거든요 다 자기 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가 푹 들어간 부분 여기가 이렇게 통통하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푹 들어갔다는 것은 근육이 위축 됐다는 건데 이럴 때는 영구 회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발했던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확률은 0%는 아닙니다 생길 수는 있다는 거죠 드물지만 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손목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그런 예방 수칙이나 권고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방책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터널 증후군을 뭐 이런 뭐 운동을 하면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진다 예방한다 아니면 뭐 치료한다는 영상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인은 잘 모른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시고 그 일부의 원인만 알아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경우, 즉, 가사를 많이 한다든지, 조립을 하는 일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뜨개질을 취미상화 너무 많이 하신다든지, 그리고 음식점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 마우스가 발매되고 있는데요. 마우스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쓰는 마우스가 있고, 손목에 무리를 조금 덜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무리가 많이 가는 분들 마우스를 오래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마우스를 바꿔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중년 여성들도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도 나눠서 하거나 힘만 좀덜 줘서 하거나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근관 증후군 때문에 잠 못드는 고통을 겪고 왔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라고 하시면 즉 이걸 뭐 이건 손을 무작정 계속 쉴 수가 없다고 하면 안전하고 재발이 거의 없는 손목 최소절개 수술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너무 편하고 간단하게 수술 받을 수 있고 경과도 좋고 재발도 거의 없는 만큼 환자에게는 단점이 없는 최고의 수술이죠. 혹시라도 손목터널 증후군이 이미 너무 심하게 왔다면 이런 수술이든 저런 수술이든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제대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